4월 9일 아침에 일본 이시가와 현에서 큰 땅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시가와 현에서 진도사의 강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규슈 기리시마산의 에비노다케에서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10월 6일에 관동 지역에서 지진운이 보인 후에 도쿄에서 진도우강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관동지역에 지진운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바누아트에서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 중이며 동가와 피지에서도 신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오늘 보소 반도에서는 규모 4.0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태풍 1호와 2호가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보여지며 두 태풍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일본에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쿄와 치바현의 지진 그리고 후지산 주변의 화산성 지진과 산체팽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4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기준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필리핀 동쪽에 있으며 북서 지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이후에도 북상을 계속하면서 점차 동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음 주 후반에는 일본의 남쪽 해상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호 태풍 매기는 오늘 오전에 필리핀 세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기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매기를 의미합니다. 2호 태풍 매기는 4월 1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현재 태풍 매기는 필리핀 세부 동북동쪽 80km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시속 5km의 속도로 느리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1 9 m 로 발달은 최전성기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 맥개 동쪽에 있는 1호 태풍 말라카스에 의해 발달은 더 이상 어려워 보이고 4월 13일 오후 3시 정도에 1호 태풍 말라카스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